인사하는 거다 반갑다고 자긴 고양이 아니고 우주 어느 별에서 온 왕자란다 자칭 안 믿는단다 이집 식구들은 이 비주얼을 보고도 이 무지막지한 아이는 연이다 고양이는 네 발로 걷는 거야 친구들 안녕 난 연우라고 해 우리 집 고양이가 글쎄 자꾸 두 발로 걸어서 말이지 나 고양이 아니다 허허 네발 무섭다 분하지만 참는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꿀하다. 고양이 아닌데 난 왕자인데 설명해도 내가 오늘따라 유념이 냠냠냠하지 자 내가 이 방법까지 치사하게 안쓰려 했는데 저 저것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 고양이는 높이 낼수 있지 이 친구 본인도 고양인지 왕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만들었는데도 맛있어보이는걸? 오빠 밥 먹자 그래? 그럼 한번 먹어볼까? 오 맛있겠는걸? 호호, 이 떡볶이는 오빠가 좋아하는 치즈를 듬뿍 넣었지 응 떡볶이였어? 난 샐러드인줄 떡볶이 한거 맞거든?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아, 그럼, 그럼. 떡볶이 냄새 좋은걸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, 음 너무 짜. <웃음> 짜다고? 엄마가 만들어준 거랑 똑같이 한 건데. 떡볶이는 사용할게. 딴거 줘. 아휴, 까다롭기 자, 그럼 이걸 한번 먹어봐요. 오, 이건 내가 좋아하는 닭근 응, 수프야. 네! 만 à 유리 c h 저것이 지구의 현실 안매라는걸 뛰어! 나랑 섞은 놀이하자!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! 냥냥. 냥냥. 냠냠냠 고양이는 두 발로 걷는 거 아니겠지? 이번만은 절대 라는걸 않을 것이다. 다짐했지만 참치 이 귀한 걸 내가 엄마 몰래 특별히 널 위해 준비했어. 띠용은 감동 또 감동한다. 그렇다. 띠용은 이곳 입맛에 기들려져 있었다. 정확히 지구 도착 두 시간 만에. 잠깐잠깐 잠깐. 그러다 잘못하면 손 다친다 너 뚜껑 가장자리는 아주아주 아주 날카롭거든 잘못하면 베일 수 있어 자 손을 안다치고 안전하게 딸수 있는 방법 먼저 천치캔 손잡이를 살짝 위로 올린 다음 숟가락을 손잡이 안에 쏙 반대로 해야 들어가지 그렇지. 이렇게 끼운 후 숟가락을 손으로 내리면 숟가락이 지렛된 역할을 해 뚜껑이 쉽게 올라가지. 에헴.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캣뚜껑을 딸수 있겠지? 이 순간, 띠용은 띄용. 고양이라 불려도 띄용. 상관없었다. 치사하게 너만 먹냐? 우리 없게. 준비됐지? 냥냥 나가서 <야 !hommeäs> 놀자! 놀자 <S <S> 엄마 구두? 냥냥 냥냥 엄마 구두가? 너무 더럽다 우리 엄마는 이쁜데 <Crabs> 우리 엄마는 완전 멋쟁이인데 저 냥냥. 구두를 신고 냥냥. 나가겠다는 건가? 띠용은 생각한다 냥. 이건 안 맛있어 더럽다고 우리 엄마는 이뻐 쓰러졌다고 띠용은 연우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쁜 엄마는 더러운 구두를 신으면 안 되는 건가? 이쁜 구두도 엄마가 이러러 돌아다니다 보면 더러울 수 있는 거잖아 어? 나가서 놀자며 맙소사 <웃음> 어때? 정말 완벽하지 않아? 완벽하게 냐, 냐, 버려놨다 냐, 냐. 내가 정수기물로 깨끗하게 빨았지롱 무식하면 냐, 냐, 용감하다 냐, 냐, 냐. 정수기물을 욕조에 가득 담아서 손으로 직접 빡빡 문질려 빨았지 그뿐인 줄 알아?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아끼는 물감으로 썼어 연우는 냐, 냐, 냐. 너무 용감해 히히 <웃음> 이 구두 보냐 엄마가 기분이 좋아 칭찬해 줄 거고 어쩜 맛있는 치킨까지 하하 오늘은 아주 신나는 날이 될것 같아 글쎄 야, 야, 야. 과연 그럴까 이후에 <웃음> 벌어질 <웃음> 상황이 좋지 않을 것임을 띠용은 직감한다 야내 구두 연희야 너. 뭘 그렇게 감동까지 우리 이쁜 엄마 이쁜 구두 신으라고 내가 힘좀 썼지 아 그래 그래 잘했어 다시 보니 멋있네 망가진 구두의 실망감보다 연우의 마음 씀씀이가 훨씬 감동이란다 이거 봐라. 오늘 유치원에서 받은 거지롱. 오, 어, 그거? 나도 써보고 싶었던 건데. 나 한번 써보자. 응? 훗, 어림도 없지. 나도 아직 안 써본 건데. 흥! 색연필이 안 좋으니까 그림이? 크크 <웃음> 음. 야, 그럼 그 색연필로 너가 그려봐. 냥. 둘이 만나니 또 시끄럽다. 음. 더잘 그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생연필 차이는 아닌 것 같다. 나생연필 빌려주라. 안돼. 으씨, 시사하게. 왜 있잖아, 오빠 핫템. 나 몰래 혼자만 갖고 노는 신상태이 그거랑 하루만 바꿨을까? 내 핫템을 자. 달라. 느낌도 분위기도 확실히 그냥, 그냥. 색연필 문제는 아니다. 그냥, 그냥, 그냥. 건우는 그냥 그림을 그냥, 그냥. 못 그리는 그냥. 거다. 힛. 뭐야? 이게 왜안 돌아가? 재미없어. 힛. 그러게. 그냥, 그냥. 할 줄도 그냥, 그냥. 모르면서. 그냥, 그냥. 그러게. 그냥 그림이나 그릴걸. 10분도 안돼 마음이 변하는 연희다. 그러게. <웃음> 오빠 생룡필이랑 팽이랑 다시 바꾸면 안될까? 안돼 안 오늘 아직 안 지났거든 쳇, <목소리> 음. 한번만 더 조르지 나도 팽이 갖고 놀고 싶은데 아이고 이런 변덕쟁이들 생연필이새 거라고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건 아니었어 그걸 이제 알다니 바보 야 이거봐, 이거봐. 행위에 물감부터 그리니까 더잘 그려져. 내한펜에 조금씩 무긴을한 거야. 이것은 아니지.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?